자 이제 연애승 젊은 사람들은 이 연애성공술 이거 아주 중요한거야 그지? 네. 애널메크는 누구말 때는 뭐 때리 잡을 수도 없고 그지? 요새는 전부 다 아는게 너무 많아 가지고 아주 민감한 거야 이. 근데이 연애성공술은 연애 어떻게 행운의 숫자와 행운의 색을 가지고 내 상대방을 우리 사로잡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떨쳐내야 되잖아. 떨쳐내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만나러 가면 어떨까? 어른들도 애하고 같이 취급하면 되겠네, 그지? 어른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떤, 어떤 색으로 조합을 해갖고 옷은 이런 식으로 입고 이런 것을 우리는 고려하게 되고, 젊은 미팅을 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마음을 끌리, 끌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다 풀어 낸 거야. 그럼 이제 재밌잖아. 자 커피가 갖고 다방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있으니 어떤 것을 이용해갖고 비록 커피는 둘이 밖에 없지만 커피는 숫잔도 시킬 수도 있고 늑잔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딱 조합을 해갖고 이 변화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색상도 마찬가지. 그러면 자기 색상만 있으면 괜찮지만은. 또 상대방이 또탕탄또 고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뭐 자기 생년월일, 요즘은 양력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일치한다, 이 말이야. 옛날 사람들은 막 올리는 거 수기를 하기 때문에 1년이 넘고 6개월이 넘고 막 이래 됐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병원에서 이게 딱 찍어주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딱딱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양력 생년들이 정확하게 그렇게돼 있다, 이말이요 그치? 옛날에 우리 엄력 쓸 때, 뭐, 엄력 며칠이더라 해서고해사가지고 해서 1년도 넘기고, 2년도 넘기고 했지만은, 지금은 거의 정확하다, 이 말이야. 그럼 낮과 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상대방을, 상대방에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설득할 때는 설득하는 방법, 싫어할 때는 싫어하는 방법, 내가 이제 고하게보일라하면고하게 보이는 거, 도닥에 보일라하면 도닥에 보이는 거, 그지 이런 것 해야 돼. 그럼 어른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면접을 하러 갈 때, 그죠? 면접하는 때 가면 일사천리로 처음부터 까만 치마에 까맣게 해갖고, 이제 치마 입고,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하는 사람도 처음부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안나도안 본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은 자기의 오류가 개성이 키포인트가 팍 있는 거는 그 사람 눈에, 면접관들의 눈에 안 띄겠나. 그죠? 누구 말따나 전부 다 안경 이건 뭐 전부 다 검태만 끼고 있으면 나는 야 배한 거내 책을 만들 배한 것도 쓰고 갈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람 눈에 딱띌 거잖아 이 개성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내 내 위주로 돼 있는 거지만은 이거는 상대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이런 것을 그러면 내가 우리는 어떻게 해? 젊은 사람이 선보러 간다 이러면 어떻게? 해? 니네 이거 한번 봐갖고 그거 갖고 응?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되겠든 그럼 다음 옷은 어떤 거 색상은 어떤 거 행동은 어떻게 니키 네 포인트는 어떤 거 이런 거이 중요하겠지 그런데 가방 없는 거 가방 사라 하면 안되고 그제 가방이 없으면 안되면 어? 스카프라도 그 색상에 맞자고 키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재밌겠나 그제 간단하지만 은 상대방이 모를 때는, 때는 자기인제 좋은 걸 해야지. 뭐. 방법 없지. 모르는데 어떡해. 근데 요즘은 대충 다 알잖아. 스모로 갈 때는 대충 다 알잖아. 그냥 맹탕만. 아, 뭐, 다 모를 때는 만내 뭐 위주로 하는 거야. 내 좋은 대로. 아, 좋게 보이는 게 좋은 거잖아. 모르는 사람인데 가뭐 좋게 보이는 게 좋은 거지. 내가 잘 어울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남인데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꾸미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뭐. 근데, 알 때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우리가 하는 전략을 쓰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어른을 만나러 갈 때는 또 다르잖아. 그지 애를 만나러,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그렇게 가두면, 또누구말때 어른을 만나러 가고, 뭐, 고향을 가고, 뭐,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우리는 면접을 보러 가고, 뭐, 다른 뭐, 연세 많은 신부 어른들을 보러 갈 때는, 그냥 명평 아들 뭐, 보러 가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이생이 정말 완전히 날라리가 네 이렇게 될까요 이것도.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어른들은 아참 어떻게 날라리 같이 보인다 하더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아 그냥 세련되고 요새 개성이 아주 특출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잘 어울릴 때는 그렇지만 잘안 어울리면 아이 쟤가 촌스럽다 해갖고 이거지. 너무 집에 산게 어디 있고 왔나 해갖고 이래 잡보면 곤란하니까. 자 이것이 우리는 연애 성공술이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너민들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제. 이런 것을 우리는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한 거야. 내 것도 중요한. 앞에 이두 개는 나를 위주로 우리가 풀어난 것이고 이 연애 성공술은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풀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DB가 어떻게 나를 위한 것도 있고 이것도 위한 것도 있고 남을 위한 거. 이거는 다못 푼다는 거다 그러면 그런 거 이거 봐 머리 찡해갖고사람 하늘도 안 열린다는 거다 그 핵심 행자 앞에 두 개는 나를 위주로 해서 푼거 연애 성공술은 상대를 위해서 일종의 풀어가는 방법 이것을 쓰는 거 그럼 이 정도 하는데 그 5천은 안 내겠나? 내겠지? 타로 가도 보는데도 뭐 5천은 내고 하는데 그치? 자, 내가 뭐 미팅하러 간다? 그러면 언제? 그러면 일진 딱 봐야 되겠지, 그죠 그건 내 위주로 잡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가 폼을, 폼을 탁 잡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순공식까지 여기서 이제 끝낼게요.